요만한 이 코클링. 아, 이렇게 코 안에 이렇게 끼면 되는 요 코클링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와이어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게 일반 철사. 일반 철사는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휘는 대로 꺾어집니다. 코클링을 만들 때 쓰는 이 형상 기어 와이어는 아무리 이렇게 휘어도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형상 기억 와이어를 이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이 옥을 끼워야 되는 이제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계속 한 번에 확 하면은 이것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열을 가하면 싹 펴져 버리죠. 그래서 또 다시 아까보다는 일직선 서지만큼 꺾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또 열을 가해 보면 자 아까보다 조금 더 휘어졌죠. 또 다시 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 보기에는 정말 뭐 동그란 철사 하나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을 대략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커팅을 합니다 자 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옥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져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아야 되는데요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스크래치를 냅니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죠 이렇게 꽂아야죠 자 간격도 적당해야 되고 이거를 꽂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우리 치과에서 이빨 떼울 때, 때 쓰는 광중합내진 이라고 합니다. 광중합내진은 어.. 우리 치아 그 이빨 하나 이만큼 때문에 한 10만원 하죠. 그 재료를 여기다 씁니다. 어.. 볼게요. 어떻게 쓰나.. 자 여기다가 이 구멍을 메꿔줘야 돼요. 쭉 짜서 이게 밀려다 올 때까지 쭉 짜죠. 그러면 여기 바깥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꾸려댔습니다 여기를 끝까지 잘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광등 앞기를 여기다가 쪼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 당겨 보면 이제 안 빠지는지 확인하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간격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 간격은 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 이렇게 좁은 사람이고 좀 넓게 된 사람 있는데 저는 좀 넓게 써요. 그래서 이 상태가 완성일까요? 과연? 자, 여기서 이게 광중합기예요. 어, 3D 프린터폰의 광중합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이제 약 3분 동안 돌립니다 이렇게 놓고 문을 닫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아주 강력한 자외선이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형상기역 와이어와 춘천옥을 이용해서 코클링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